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셋업을 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와 내 손의 위치는 내 명치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백스윙을 올라가서 명치 앞에 위치한 이 손과 클럽 헤드는 하프스윙 때 손목을 꺾어서 코킹이 들어가서 풀스윙을 올라갔을 때 그리고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임팩트 때 그리고 팔로스루, 클럽이 지나가는 순간까지 양손과 클럽헤드가 내몸 앞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공은 크게 휘어지지 않고 클럽페이스는 크게 열리거나 크게 다치지 않고 항상 타겟을 향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공은 조금 더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. 여러가지 앵글에서 보신 지금의 스윙처럼 양손과 클럽헤드가 내 명치 앞에 있음을 유지만 계속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똑바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연습은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스윙처럼 하프 스윙 혹은 작은 크기의 스윙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